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팀제로에서 활동하고 있고 플루토스에서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플루토스 엑시아라고 합니다 아마 제목에서 어, 추세 추종 전략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두 번째 트렌드 라인 두 번째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하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건데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바로 가봅시다 어, 화면을 공유하고 이거 준비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놨죠. 추세 추종 전략에서의 핵심 두 번째 추세선을 돌파, 두 번째 추세선 돌파했을 때 하는 두 번째 추세선 돌파 전략이라고 했, 했습니다. 아마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트렌드를 계속 따르는 매매를 이야기할. 하죠 그래서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어, 예상되는 반등 지점에서 뭐 반등 지점에서 예상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어느 정도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추세가 계속 돼, 된다라는 가정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그만큼 어느정도 확실한 확실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고선 가는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어, 이야기해 보면 먼저 그럼 두 번째 추세선이 어떤 것이냐 라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 추세선을 그래서 돌파했을 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 가격 차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그리고 실제 이거를 매매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 추세선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추세선 이렇게 써놨죠 주 추세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추세는 그 방향을 보여주죠 그래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x 시 i 10분 강의 재생 목록 보시면 거기에 이제 트렌드 추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통합 중요한 단어네요 통합을 형성하는 좁은 범위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 뭐 정해진 건 아니라 제가, 그냥 제가 정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림 보시면 횡보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확실하게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40분, 4시간, 4시간 차트에서 한눈에 딱 보기에 옆으로 가던 녀석이 어느 시점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하나씩은 뭐, 적용 많이 하시죠? 이거는 100일짜리 100MA를 적용해 놓은 건데, 100MA를 굳이 고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차트에서는 기준은 그냥 100MA로 해 놓은 겁니다. 놓고 보면, 추세가 어떻게 전환되고 어떻게 바뀌고, 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추세가 바뀐 거를 우리가 인지했을 때, 인지했을 때 고점을 높이게 돼서 저점도 높아지고 이렇게 인지하는 과정이 여기서 아마 이쯤 되면은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라걸 아마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러면은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추세서는 이 구간 이 통합 구간에서 통합하고 있는 거죠 상승하던 게 조정 통합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좁은 범위의 트렌드 반대네요 상승 추세에 반대네요 내려가네요 보통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추세선은 하지만 보통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상승하던 게 이렇게 수렴하거나 뭐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플래그거나 아니면 은뭐 이런 사각형 박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은뭐 이런 페넌트 쇠기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1 2 이때부터 우리는 두번째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두 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몰라요 이쯤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은 메인 트렌드 라인을 작도할 수 있게 되고 1번 그리고 고점이 만들어진 이 순간 모릅니다 고점이지 어떤지 이 시점이 됐, 됐을 때아 올라가는구나 여기가 돼야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가 나와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트렌드 라인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두 번째 트렌드 라인의 브레이크아웃, 돌파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고점이 만들어졌네요. 상승 이후에 고점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수 있냐면 저점이 마저 낮아지는 순간 고점을 마저 높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락 추세로 전환됐구나. 아, 아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이쯤 돼야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반등이 살짝 이루어졌지만 또 저점이 만들어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트렌드는 이 추세의 방향과 약간 살짝 반대 반대로 진행이 됐네요. 이 구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통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추세가 계속 우리는 가격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죠.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반등, 또 반등, 반등, 반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트렌드 라인은 세컨드 트렌드 라인은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 그러면 두 번째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크아웃 됐다라는 거는 이전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를 따른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브레이크아웃은. 하락 추세 중에는 여기서도요, 상승이, 상승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넘어간다고 하면 상승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세컨드 트렌드 라인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작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부분을 돌파하면 상승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선 이해를 했을 거고 이때를 또 빗대서 보면 고점을 높이고 그렇죠? 동일한 고점이었네요. 저점을 높아지고 이와 같이 올라가는 메인 트렌드가 생겼는데 고점을 또 높였네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다라고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거를 방금 이야기한 거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네 가지의 가격 차트 형성에서 이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상승, 랠리, 통합 베이스를 만들고요.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돌파한다고 하면 컨티뉴이션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야라고선 우리는. 생각하긴 할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려가고 베이스,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크아웃 하면 내려가던 녀석처럼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게 통합인 줄 알았습니다만,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전환되는, 리보셜 되는 가격이 전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내려가던 녀석이 전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이것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간을 쪼개서 말하면, 잘라서 이야기하면, 여기만 놓고서 자르면, 이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만 놓고 잘라서 보면,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추세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마 그 나누는 게 일이지. 그게 제일 힘들기도 해요. 그 부분을 잘 쪼개가지고, 본인들의 맞는 스타일을, 스타일에 맞는 기간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실전 차트 어,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9월 24일 그 전부터 가격이 아마 이 위에는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일경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던 종목 크게 내려오고 있던 게 내려오던 하락폭이 줄어든다.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라건 상승할 수도 있을 거에 대한 기대를 말하지만 하락하던 게 약해졌던 게 베이스, 드롭, 베이스, 그렇죠? 이렇게 전환되는 리버설일 수도 있고, 컨티뉴에이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가격 폭이 좁아지는, 좁아지는 이 구간, 이 구간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락하던 것이 옆으로 진행될 수 있, 있을지도 모르는, 옆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횡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횡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갈수 있다 옆으로 범위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범위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횡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10월 7일 날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동일한 저점을 만들었네요 이런 거는 강의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란 수요와 공급이라는 뭐 타이틀을 단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뭐 몇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시고 이 구간은 각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접근했던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디멘드존 수요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까지도 우리는 잘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 순간이 되면 매수자들이 또 들어올 수 있나 살수 있는 가격인가 알수 있다는 라 건데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확, 확실하게 확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이 추세 추종의 매매, 추세 추종 매매에서 여기서 매매한다 그 얘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그래서 이거 보면 10월 들어 더 높은 고점을 형성했죠. 추세는 명확한 방향을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횡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10월 7일 구매자들이 매수했던 가격 구간 수요 라인에 도달했고 단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네 단기 추세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가 매수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했어 매수 시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건 세컨드 트렌드 라인이죠. 두 번째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역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1월 8일 드디어 100MA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더큰 추세는 여전히 횡보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므로 추세를 따르는 매매로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가격 구간 안에서만 우리는 매매하는 트레이딩, 이 범위 트레이딩, 트레이딩 구간 안에서만 매매한다, 그렇죠? 단기 매매가 유의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을 넘어서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 구간이 베이스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니까 매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7일날 8일날 돌파하고 8일날 고점을 만드는 더 높아진 고점에서 여기에 비해서요. 그러면 하락하던 녀석이 V자 십 반등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기대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며 단기 상승 추세를 암시하고 있고 매수의 기회를 찾는 매매 계획을 세울탑 이제야 이제 매매 계획을 우리는 세운다에요. 세컨드 트렌드 라인 세컨드 트렌드 라인이 나오려면 새로운 주추세가 일단 나와야 되고 주추세가 나오, 나온 상태에서 세컨드, 세컨드 두 번째 추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그럼 잠재적으로 어디서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디요 여기 돌파했던 브레이크아웃 시죠 이동평균선도 넘어갔고 추세선도 넘어갔고 장대양봉으로 돌파할 때 가격차 거래량 지표가 이렇게 볼륨이 발생했다면 이 돌파했던 가격 인근은 매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가격이다 강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그거를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활용해서 3 8일 50% 61.8%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당 가격 구간은 잠재적인 가격 반등 구간으로 우리는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컨드 트렌드 라인은 언제 발생합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틀이나 지났네요. 이틀이나 가격이 통합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범위를 만들고 통합하고 단기 하락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렇죠? 단기 하락을 만들었으니 단기 하락을 만들었고 세컨드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격 패턴으로는 약간 플래그 패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플래그 패턴. 그렇죠? 플래그 패턴을 만들었고 일 일간 격은통합합했고 계획했던 매수 진입 g p 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이제 슬슬 t e r n Flag pattern. Flag pattern. Flag pattern. Flag pattern. f l 도 g pattern. Flag pattern. Flag pattern. Flag p a t t e 이 n Flag p a t t e 저점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비슷한 동일한 저점, 여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엔. 더 높아진 하이어로, 더 높아진 저점을 만든 이 장, 이 양봉이 결국엔, 어, 트리거, 시, 그, 매매에 대한 매수 신호로써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 1 0일날두 번째 트렌드 안에는 결국은 돌파는 매수 신호가 발생했으 이제는 사는 거죠. 이제는. 삽니다, 샀습니다 매수에 대한 계획대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범위의 상단 고점이죠 상단은 잠재적인 목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두 번째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저점이 높아진 상태죠 두 번째 세컨드 트렌드, 트렌드 라인 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의 계획이 완벽하게 매수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매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와 같이 하락해서 매수에 대한 기준이 무효화되는 시점 저점을 새로 낮춘다면 반드시 손실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는 거죠 함께 세워야 되는 거죠 손실 대비 취할 수 있는 가격적인 기본적인 건 얼마 정도? 1대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추천드립니다 1대 1.5 이상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이만큼 얻을 수 있다고 라 하면 그거에 맞는 손실 구간 이게 적절한 매매에 대한 매매 손실 대비 수익 비율인가 1대 1.5 정도 유지할 수 있는가 나, 나에게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나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계획한 것대로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뭐 피보나치 툴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저항선을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초 판매자들이 이 구간이죠. 판매자들이 매도로서 접근을 했었던 판매자들이 장악했던 서플라이존, 서플라이 존, 수요존, 공급존 판매를 시작했던 가격 이전에, 이전에 설정했을 때 어디서 정확하게 잡을 거냐 지금 이 예제에서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가격 구간이 되돌아온 것이 100%죠 100%를 오버해서 넘어가서 어, 익스텐션 레벨 피보나치 익스텐션 레벨로 161.8%를 체크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피보나치 툴을 활용하는 매매 방법에 대한 거는 재생 목록에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역시 손실 대비 수익에 대한 비율을 고려해서 매매 실패했을 경우 얼마를 손실을 보게 되는가는 하 투입 자금에 대해서 투입 자금이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설정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내가 이을 손실은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하죠. 발생할 수 있다. 투자는 그래서 또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매매계획을 설계할 수 있죠. 뭐 이러와 같은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면 이기대만큼더 상승한다. 피보나치 프로젝션 레벨 프로젝션 툴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 파동이 이전 파동의 길이만큼 더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고점을 넘더라도 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타겟으로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죠 A B C D A B C D 패턴 손실 대비 수익이 1대 3까지도 높일 수도 있는, 있지만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존 서플라이 존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대 3의 비율을 고수했을 때는 아마 성공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청산하는 그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매매가 사실은 시작이 되고 나면 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해라.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결과적으로, 어,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고, 두 번째 트렌드 라인 이탈은 적은 손실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트렌드, 추세 추종 매매 방법 중에 아주 확인 매매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점을 만들었지만, 세 번째 고점이 일시적인 이탈이었던 속임수처럼 엎터트팍 찌르고 즉각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 마저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예제로서 보고 있는 1 0 0일 이동평균선에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형성된 상승 추세가 깨졌죠 깨진 상태에서 현차트에서 시장을 파악하는 평균 가격선인 100ma에 현재는 도달해 있는 상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컨드 트렌드 라인이 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가격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 대부분의 어, 투자자들이 심리가 그렇죠 막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쭉한 번에 그냥 장대 음분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여하튼 100ma 밑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두번째 트렌드 라인을 형성했죠. 가격은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뭐다? 가격이 이탈하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번째 트렌드 라인은 비변동성 마켓이 재미없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뭐 여기서 사고, 사고 싶고 뭐 팔고 싶고 뭐 여기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 요 하지만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이탈한, 하는 순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못한 채 결국 풀백, 되돌림 100MA가, 어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이와 같이 두 번째 트렌드 라인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탈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상승시와 마찬가지로 매도의 기회가 사실은 생긴 거죠. 그래서 1대 1.5의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고점을 넘어, 넘는 어넘 걸로, 고점을 넘는 걸로 스탑러스, 손절선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방금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피보나치 툴이나 아니면은, 뭐 파동의 성격등을 활용한 1대1, 1대1, 이런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1대3에 대한 뭐 손실 대비 수익에 대한 것도 이때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 손실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겠죠. 좀 끌어올려서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하게 발, 은봉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 반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풀백을 좀 기다리는 경우가 아마 좀 유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면 고점을 넘을 때 스탑으로 정하고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은 1대3 유지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결과는 매매는 성공적으로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매매 계획도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좀 여유있게 했으면 은 조금 더더큰 더 수익을 가져가고 더 적은 리스크로 할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세컨드 트렌드 라인을 예탈한 추세의 지속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락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 여기서 이 라인도 있었고 이런 라인도 있었고 몇 번의 기회들을 주긴 했었네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그렇죠 세컨드 이 라인도 있고 이런 라인도 있고 그래서 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면 랠리, 베이스, 세컨드 트렌드라인, 돌파시, 매수, 기본적인 파동에 대한 성격, 피보나치, 익스텐션 이런 것들 활용을 한다. 그래서 추세가 지속되고 지속되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에 대한 추세 추종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플루토스 액션 였고요. 지금. 뭐 강의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두편 정도씩은 이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인데 전체 알람을 맞춰놓으시면 동영상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플루토스, 그 다음에 다이너스틱 라고 하는 두 트레이딩 그룹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마진 암호화폐 마진 무료 전략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거래소 레퍼럴 가입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전략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신청하는 방법은 본 동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는 블루투스 액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